마비노기 그 원래 스톤 엔지가 팔치내는 건데 스톤 엔지를 통해서 라비 던져도로 진입이 가능하게. 와 스톤 엔지 예 이거? 네. 호야 그림자와 던전이 살짝 섞였죠. 어, 어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죠 이거 그래서? 스톤 엔지? 이거 드릴게요. 클릭 한 다음에 집어넣고. 오클 한 다음에 대장는아 제자의 던전 해서 엔터? 정 가운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다 드시면 돼요. ESG. 야 던전 생성 파티 플레이 어? 야 여기가 라비 던전인가요? 아 이게 대기 방이구나 그냥. 잠깐 네 대기 중. 아 대기 중인 방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 또. 오자 던전 생성까지. 아 어떤 유저가 또 이렇게 어떤 분께서 플러그인까지 이렇게 또 어? 로딩이 좀 약간 긴데요, 던전 생성? 어떻게 되길래 이게? 이게 던전을 하나하나 만드는 플러그인이여가지고 네.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완성도는 되게 높은 플러그인이에요. 오, 아 던전을 만들어준다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 마비노기의 던전 같은 느낌으로 던전 자체를 만들어준. 와, 진짜요? 그그 그 플러그인 만들어주신 분 이름이 뭐예요? 한번 이름 언급이라도 된다면 또. 어아뭐 힘들면 이게 다른 어쩔 수 없고 이제. 예. 네, 다른 커버에서 그거를 했던 거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던어 라비 던져 왔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해야죠 여기서? 자 이게 여신상이고요 이게 어 이게 여신상이고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골라서 들어가요. 맡아보자 한번. 자 던전 생성. 어 뭐야? 아 막다른 길. 아 막다른 길. 라비 부금. 아 잠깐만. 아이고참 바라는 거 많아. 어 기다려봐. 라비 부금. 라비 던전. 라비 던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찾았다. 이거 아니고 기다려봐요. 어 오케이 좋았어. 어내 네, 금년이 어서요. 아이고 금년이 어서요. 라비 던전 부금이고 일단 자. 어 위에 샹들리에까지. 자 보물 상자. 이봐, 연상이 여기서. 자 보물 상. 어, 열차. 어 열차. 상자가 있네. 요 뭐지? 궁금하네. 아. 어, 우와, 씨, 우와. <웃음> 아니 레드 스킬레톤? 2층이잖아 근데 레드 스킬레톤은. 아, 와, 야. 아, 뉴비야, 쪄내주세요. 뉴비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궐수분들께서. 유비를 지금 쩔어주고 있는 장면을 하프, 보고 계십니다. 하프님, 하님 여기 덴전님께 빌려봐요. 열쇠 아데요아 열쇠, 어, 열쇠 누가? 야, 드려도 진짜 드려도 잘 만드셨네. 드려도. 열쇠 열쇠가 있다고요? 이게 열쇠야 설마? 아열쇠가 이게? 덴님 이거, 덴님, 님 이거 저거 나시 열쇠예요. 그걸로 저기 열면은 열려요. 아이와 열쇠까지 이렇게 있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문 열어 볼까? 어, 던전이 다음 룸 가겠습니다. 한번. 어, 자, 이런 쩌리 스킬 밖에 있을게요. 아, 여기 있을게요. 쩌리 스킬. 쩌리. 아려 주세요. 아, 이물 열고 뛰자. 열고. 쭈쭈쭈. 어, 늑대가 나왔어. 이번에는.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에너지가 25네. 레드 스켈레톤들. 야, 라비 던전 2층인가 봐. 컨셉이. 오. 야, 야, 야, 야, 나 곡괭이로 뛸 텐데 곡괭이로. 여기 또 그러면 중앙에 이렇게 열쇠가 떨어지게 시. 어, 열쇠 이렇게 떨어지고요. 나오고, 자 부탁할까요? 자 열고 열 열고. 밖에서 아예 들어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요. 아, 못 들어가?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실. 설마 서큐버스 있을까? 설마? 일단 건건 아... 한번 가봅시다. 가보아라 이건. 와, 진짜 어떤 분이지 몰라. 정말 잘 만드셨네 이게. 진짜 잘 만드셨고 이거를. 우와. 어. 어? 저 던전 긴 것까지 똑같아요. 세상에. 야, 님들 잠깐만 각일방에 저기 해룡님 저기가요. 각일방에각일방 어? 겄스 분들 각일방에 아니, 님은 와야지. 저기 다크아프 당신도 와야지. <웃음> 당신은 와야지. 나한테 아이템을좀 주던가. 어? 방이 방 한다면서요. 어? 아니, 아이템을 주던가. 어? 뭐한 짓이야, 지금 이게? 근데 애들이 나안 때리네, 당이. 아니 bogger. 뭐 아, 무기를 뭐 던져 누구야? <웃음> 포켓몬이고만 이거. 어? 던지듯 쉬고 있을 거 아니야. 어, 좋습니다. 뭐 일단 없는 것보다 나가니까.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야야, 어, 돌려깎기? 어, 돌려 아! 아. 연할 좀. 아. 좀. 아. 아. 연할 아. 좀. 아. 아. 이마 기점녀. 아. 아. 이마 아. 기점. 디탈점. 탈주샘. 레스폰 레스폰. 아, 여신상 부활해졌다. 아, 뭐야 이게. 자. 여신상 부활해다이도 어? 기다 안띄우셨음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안 보여. 어, 이야야야. 여기 어두워, 이것 어, 님들. 어, 어두어두 어. 얘어어두 아,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티 해야지. 오케이. 저 그리고 죄송한데 무빙이 너무 느려지길 도 주워가지고 한번 자 일단 괴수 분들이 잡고 계신 거 보고 계시고요 쩔 받고 있구요 쩔 맛있구요 어우어이아 갑자기 이거 플래시가 돼버렸는데 이거 와짱 팔라 이거 엘프가 됐어 갑자기 엘프가 아이 이 속도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웃음> 속도가 더 <너무> 빨라 <웃음> 어? 마비이 로우가 제일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요? 아, 고수방. 회... 아, 저한데이 너무 제 속도가 좀 빨라요. <웃음> 조금만 줄여세요고방님 <웃음> 잠깐만요. 대님 멈저 보세요. 마비 쏠풀과 막크풀은 다르다. 음, 아, 지금 음, 여기다 한번 저 뭐냐, 그거. 왜 나한테 이아 감사합니다. 시고 우유 드시면 돼요. 꼴깍 꼴깍 꼴깍 꼴깍 꼴깍 꼴깍 꼴깍 꼴깍 젤레신 도 뭐야? 엄마 만드시면 되도. <웃음> 아, 그래요, <웃음> 하이. 아, 마 아비에서 어. 마크에서 마비 이거 우리 유저분들이 맞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뭐 치는 거야, 이거. 아, 구슬까지 있네, 이렇게. 이거다. 가텐드. 아니네. 아이고야. 아, 퍼펫 없어요, 님들? 아, 이거 참 이거. 가텐드. 아, 이거도 아니고. 가텐드. 오케이. 오, 열렸습니다. 또 또해봤습니까 뛰어봐. 한번할 거야. 한번할 거야. 이 필링 이거다. 이거다. 아니부 잡아 잡아 잡아. 레벨업, 레벨업 해야 돼. 어. 야, 한 번에 뭘 하자, 방이야. 좋아, 좋아. 경험치 쭉 오르고. 어이. 고수치기. 어차 아, 고수분들 다 잡아 줄 거야. 칼질은 쿨쿨돌 때마다 하는 게 정석이거든. 어? 아기 소리? 왜아기 소리? 아 저희 집에 적카 있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걸 들, 이게 들려? 아 나는 하긴 스피커로 되니까. 자 보물 상자. 이번에 내가 한번 잡아본다. 야! 아맞다나 지금 무적 상태지. 오 좋아. 파이널 있어 달라고. 저 지금 유비예요 지금 안 보여? 이두이두분이 지금 쩔어주고 있잖아 지금. 어? 두 목이 지금 쩔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취미를 어 위험해. 열쇠 누가 먹었어 열쇠 아 열쇠 누가 위험해. 먹었어 볼륨 말하는 님이요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열쇠 누가 먹었어 빨리 해맞아요 젠제님 참... 방송에 보여요 젠제님 눈 땜에 있는 열쇠. 아 이거 참이방송 <웃음> 모르시네 이거 아 이거 옛날에 그던바 덤바... 던져 해서 열쇠 먹고 이거 모른 척어이 모르시네 이것도 진짜 아, 네. 어? 이런게 꿀잼이지 <웃음>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야 아야 아왜 이렇게 세 여기 근데 아왜 이렇게 세아 너무 세 너무 세 이게 어 아야 뭐 드릴 그 방어구를 좀센 걸로 줘봐야좀 방어구 방어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안써지 됐다 이미 방어구가 껴져 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또 죽음 방어구 없이 가셨나요? 어, 네, 이쯤인가? 저, 저,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저 속도 좀 다시 한 번만. 아, 속도가 느려서. 감사합니다. 자 열고 합시다. 오케이. 자 던전 클리어 잘 되고 있고요. 어, 이제는 좀 딴다이저스가 문제없다. 보스 맵맵 같은 거못 보네. 맵 같은 거? 아, 뭐야? 어 아, 모임? 아니. 내가 한번해 주고. 하프 한 님을 아, 아, 아, 때리 있었어. 아, 절대 이요 아, 팀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이거. 어? <웃음> 이팀킬했네이 아, <웃음> 또. 어요 <웃음> 또. 트 세팅 또해한단 말이야. 나로 바꾸고 또 어, 속도 빨리게 아, 해야 말이야, 또. 아, 왜한바 중나 싶었다. 아, 하프 님 때려 갖고 그렇구나. 어, 상자에 나왔네. 네, 하프님. 여기 열쇠 나왔어요. 이 뭐야 이거? 이 열쇠도 뭐야? 이거 그미미빵 느낌 나는 거. 아, 미미방. 아 아, 미미빵 상자 이렇게 있는 거. 아. 오. 어, 좋아요. 미미방. 구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열쇠가 이거 아, 아니네. 열쇠. 열쇠. 뭐야 이건 또? 아, 깜짝이야. 열쇠. 아야야야, 나주고 낮주고 나주고 나주고 나주고. 아 좋아. <웃음> 저저죄선에 진짜 속도 맞으면 한 번만 좀. <웃음> 오케이. 자문 열어주세요. 좋아, 나도 상자. 어이 이거 구슬방. 이거다 이거. 이거. 안돼. 안, 돼. 나안 야, 싸워야 돼. 아, 싸지 말아야 돼. 싸우지 말아야겠다. 자, 여기 보시면 구슬 친 거는 불 들어오는데, 구슬 안친건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와, 진짜 되게 잘 구경했다. 진짜 똥손이셨다. 우이좀안 좋은 것뿐이지. 우유 먹자. 냠냠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우유 먹으면 은 그거 효과 부여된 게다 풀려버려요. 아, 그래요? 허, 호... 네. 뭐 그런 애 있냐? 자 미믹빵 음, 상자 열면 아니요, 보상 같애는... 안 좋으니 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국룰이면. <웃음> 아 그거 아 그래요? 미믹방 상자 열면은 보상이 안 좋아진다고 왜? 난 몰랐는데 여기까지. 진짜예요 님들? 또 <웃음> 약간 그거 중 중간 보상상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예전부터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속설 아니야 속설 우리끼리일까? 열면... 아 보스룸이구나. 여 <웃음> 뭐야 쟤들 뭐야? 뭐가 보이는데 뭐야 저거 사람이야? 이제 서큐버스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뭐제 누구랑 싸우고 있었나 이제? 누구 싸우고 있었? 뭐야 이거? 골렘! 와! <웃음> 오 골렘! 아니 라비던전의 골렘 뭐 줬어요? 골렘이니까 와 스킨버. 야! 골렘 제가 한번 자, 때려볼까? 어 에너지 50. 어잘올수 있어. 야 걸어오는 거 봐봐. <웃음> 마이 뭐야 나 누구한테 맞는 거야 지금? 아나 음식이 없구나 지금 빨리 잡아야겠다. 아, 뭐야, 한 방? 아, 에바임, 진짜. 아, 여기 대들리데 없어? 아니, 아, 한 방이 너무 심하잖아. 어? 아, 지금 풀장 비끼고 있네 말이야. 아, 한 방이야. 저희가 이게 인테트 장비가 아니라서 그러신가봐요 자, 이제 골라 잡았고요. 뭐야, 보상 나왔어, 뭔가 나왔어. 어 부상상자 문이 안 열렸는데? 어어 어, 버그다 아마 젠디님이 죽으셔가지고 이거 저, 던전 주인이 없어져서 이러는 거아 이거, 이거 이거 버그다 버그 이거 GM 불러야 돼 GM 포켓몬님 GM 신고 버그 신고 나오세요 포켓몬 나오세요 GM 신고 GM 신고 GM 신고하면 옛날에 이렇게 운영자가 와서 직접 문 따졌다 이 말이야 아니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자님 아 좋아요 강에를 쏘라와라 골렘주의 플라잉 서드 있어야 되는데 안 아, 칩. 아마 누구랑 싸우고 있었는데. 자, 이제 보상방입니다. 아, 라비 중급 정도 느낌이고 여덟 개. 자. 열쇠 없다고? 한번 눌러 봐요. 지금 아까 젠젠 님께서 죽으면서 마지막 발 부활해 가지고 네. 던전의 소유권이 사라지셨어요. 예게왜봐그 어. 마비누기에서도 던전 소유권 사라지면은 던전 열쇠 안 나오는 것처럼. 네. 것도 소유권 사라지면 열쇠가 안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와, 세세하다 진짜. 아, 그럼 보상 없습니까, 저는? 내가 제일 열심히 노란데. 왜요? 뭐 얻을 수가 없어요. 저희 저희도 못 얻어요. 아, 지금. 진짜요? 네. 아러분신 네, 네, 네. 아 네, 네. 아 거라서. 아 원래 뭐 나와요, 여기서 주면서. 여러분? 여기 그 돈하고 황금 사과 같은 거 하고요. 돈하고 황금 사과? 그런 <웃음> 거 들어있. 네. <웃음> 아, AES 와 너무 잘 공회했습니다. 진짜. 와, 나가 볼까요? 뭐눌러지 던전 퇴장. 그리고 똑같이 이거 누르면은 근데 음. 네, 퇴장 뒤 어. 야, 너무 잘 공회했어, 진짜. 아, 라비 던전 정말 정말 잘 공회했습니다. 제가 마치 1인칭 밀레시안 대가 돌아다니는 거 같은 느낌이었고. 자, 그다음 저희 웬만한 낮에 활동할 수 있을까요? 조선 날씨를 좀 바꿔 주십시오. 어, 화면에 잘 나와야 합니다, 얘또 밤에 안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여 줄게 뭐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티코네일을 어느 정도 구현한 거를 보러 가셔야 돼요. 아 티르코네일 어느 정도 구현한 거? 오, 자 어떻게 가죠, 티르코네 저희 이쪽 그 완공 뒤쪽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화살표, 완공 뒤쪽에 보면 화살표. 어 여기 지금 생각하기니 패션 컨테스트 동상석도 여기 있네. 어, 자티르코네갈 거고요. 아 바, 감사합니다, 땡큐 이것도 내가 적어놨었나? 아, 퍼거스가 있었는데 지금 퍼거스가 없고요. 어, 자, 이 뒤쪽 가면 뭐저 저기 있다. 화살표 있어요? 네, 공중에 화살표가 있네요. 아, 저기 올라가야 돼요. 저 아, 방향에서 아, 저 가, 방향으로 가, 가라고. 가, 가라고 아, 가라고. 아, 네, 자. 뒷방향으로 이제 쭉 가면 돼요. 똑같이. 자, 트리코넬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이 있죠? 트리코넬은. 자, 담마트 북쪽인데 한번 가 볼게요. 자, 쭉까가요쭉쭉쭉우시면우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 네, <웃음> <웃음> <웃음> 야 노래 바꿔야지, 노래 바꿔야지. 이거 아, 나가 왜 춤? 아, 바꿔야지. 노래 이야, 이야 세상에 이거가 덤바텐보다 만들기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와 아직 구현 중인 건가요? 다 맞는 건가요? 음. 음. 음. 어, 어 어디 지아 제가 내가 지금 아 이게 잘못 보고 있었나? 어, 어디 어디지? 어디가 어디지? 어디가 어,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티르 코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마요오잭사 일단 제일 먼저 오면은 던바 아그 던컨 먼저 봐야겠죠. 던컨. 네, 여기 던컨의 하아버지였습니다. <웃음> 자, 던컨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오, 던컨 집에 서식한 떼걸루. 헬로 로젠젠 던컨. 여기 있습니다. <웃음> 자, 어어이 던컨 집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천장집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이상한 고양이. 때껄. 치타 같은데요? 어 어. 치타 같은데? 어, 자 안에 있는 때껄. 아니던바튼 대북의 고양이까지 구현해놨고요. 그 푸른 번개. 여기 있는데. 아, 아직은 못 봤네요. 푸른 게 오늘 날아갔나봐 여기에 푸른 번개 원래 있는데 그 새가 음 오늘 안 보이고요. 와, 던컨 천장집 이렇게 있고요. 병 할아버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일 먼저 볼게. 이제 근처. 어, 보자. 어디가 어디지? 여기에 티르크 덤바튼 여기에 이게 자파점이 있구만, 이게. 그 말콤집. 자, 말콤즈입니다. 아. 어. 말콤즈이고요. 저가시지? 뭐라고요? 위층으로 가시지. 1층이 있는데. 아, 일층 아, 2층에 있는 거구나. 아, 제가 자. 이 노래 바꿔야 돼. 자, 말콤 노래를 바꿔야 돼. 자. <웃음> 자, 덤. 어, 이제 말콤 외출 중이고요. 아, 실제로 만나니까 생각보다 말콤 집은 작네요 1인칭 뭐 으로 보니까 이게 자 됐습니다. 여기에 말콤이 서 있어야 되고요어 이쯤에서 여러가지 말콤 들이 잡화점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집이고요 나갑시다 일단 좋아요 다음 어디가죠 다음 이쪽이 식료품점 식료품점 아 식료품점 노래 그식료품점 노래가 뭐였지 그거 케이틴 노래인데 케이틴 케 이름 뭐였지 뭐지. <웃음> 걔, 걔 이름 제목 뭐였지? 걔아 기억이 안 나. 걔 케이틴 제목 케이틴 음악 제,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아 뭐였더라? 뭐였더라? 기억이 야 아, 가물가물해. 타워 실린더로 이인이 문제 있어가지고 아 뭐였지? 아 그냥 티코 연습해야 다자케이티 지방입니다. 아케이티이 남자? 남자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아, 네, KT. 아, KT 오늘은 좀 약간 캐주얼하게, 약간 힙하게 입고 왔네요 네. 오늘. 자, 음식 식료품점 같은 걸 이렇게 케이크,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뭐 익힌, 다 이렇게 있고요. 알바도 할수 있고 여기서, 어, 허덕들이랑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 다음 어디가죠? 다음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어, 은행 안 보나요, 은행? <끼리> 아, 은행. 은행. 이따가 저기 저쪽을 지나가야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아 어, 광전이 아니야, 네. 어서세요. 자 여기가 이 내려가면 이제 티르코네의 중심부로 내려갑니다. 이거 아델리아천, 아델리아천. 아 아니 저기요 이거 아니 저기요. 아 살려, 사람 살려. 아니 여기요. 아이 저 아우 사람 아니 공사를 어떻게 해, 이거 천장 나와봐 이거 천장.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지나간 사람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보수를 잘 못했구만 이거, 이거 천 천장이 가지고 그냥 어, 요자로아 로아크님 어서 오세요. 제대로 빠졌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그러면 이쪽에 여관과 아 이쪽 여관 그쪽에... 피르아스랑 노라 있는 거. 네. 자 이쪽에 피르하스랑 노가인데 있는데, 노라가인데 있는데 지금 피르스가안 보이네요. 얘얘부금또 뭐였더라? 아그 달빛이었어. 달달달위달달 달. 달. 달, 위? 달, 달. 달. 아 이거 아닌데. 아, 그냥 하자. 자, 피르라스 여기 서 있고 여기 노라가 서 있어야 는데 아, 지금 안 보이고요. 부실 공사라기보다 약간 촌마을이다 보니까 좀 약간 유실됐다 봅시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 이거 맞죠? 다음 자, 좋아요. 다음 거. 이 풍차. 아, 여기에 이제 저저 저 알리사 있는 거 알리사. 그죠? 그걸 구현을 못하겠더라 풍차 풍차 c 안되나요 n g 이 h a Pungcha, p u n g 차 h a p u n 아 c h a Pungcha, Pungcha, Pungcha, Pungcha, Pungcha, p 이거 g c h a Pungcha, Pungcha, Pungcha, p u 이안 c h a Pungcha, 자 다음 어디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거스가 서식하는 아 퍼거스 아 제일 퍼거스. 싫어 아 퍼거스 가 퍼거스 와야 잠깐 되겠습니다 야 퍼거스 진짜 아 또또또 마이스텍아유자자 자, 퍼거스 와야 퍼거스는 역시 만들었네요 역시 안 만들 수가 없지 그래 이거는 어? 자 퍼거스 왜 안봐 아자 <웃음> 퍼거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시오. 어 무기들 마찬가지로 팔고 있는 거 보이고요. 네 티르콘의 맵8맵 탐마이고요. 자퍼거스는 아, 얘는 스샷 찍어야 돼 이렇게. 자 마치 퍼거스 파거스. 너 썸네일 각이다. 파거스. 나좀 봐. 퍼거스야 제발. 이좀 봐. 여기 좀 봐. 제발. 나좀 봐. 왜좀나좀보게 해줘요. 좀얘좀 어떻게? 해? 그거는. 사람 보는 방향마다 다 틀리게 보여서 오케이 맞아. 다 파워스 대다 네, 이전 되겠지. 좋습니다 자아 파워스 대장간까지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똑같아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되게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진짜 어떻게 하나 다 만들었지 이거 진짜 아 신기하다 진짜 오이 진짜 파워스 아자 다음은 뭐 보면 될까요 제가 학교가 까지목축지가 없어서 학교로 넘어가야 돼요. 아, 목축지 아직 구역에 네. 안 해서 학교로 넘어간다. 자, 학교로. 네. 자, 알리사 풍차밭을 넘어서 여기가 아마 그 밀밭이겠죠, 이쯤이. 어, 자, 밀. 야, 밀밭도 보리밭 밀밭도 구역이돼 있어요. 와, 캐수 있나 이거? 아, 네. 죄송합니다. 부서, 죄송합니다. 이 하쁜 새끼. 하쁜 새 미안해 야, 사각하고 싶다 진짜 이거. 와 구연 보소 와어 뭐야 저또 뭐야 수학을 수학을 수학을 또 다시 수학을. 자 한번 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자기 원래 레이널드가 있는 레이널드 가안 보이고 있고요. 어 안쪽에 들어가면 라사가 있겠죠 라사. 어야문 있는 거가 똑같아. 와 어, 라사. 자 라사 있는 곳인데 라사. 어. 라사, 아, 노했어 라사가 있는 곳이 라사. 라사도 지금 부재중이고요, 일단. 여기서 이거 때릴 때마다 그 나오는 거죠 하잇! 아! 아, <웃음> 죄송해요. 자꾸 부숴버린다, 내가. <웃음> 자꾸 부숴버리네, 이거. 이거 때릴 때마다 그 소리 나오는 거죠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습니다. 그거 유명한 거. 하나, 둘, 하면서. 자, 이게 뭐야? 깜짝이야. 어. 자 뒤쪽에다 바을가이도자 여기 도와 여기 이 여기 해바라기 밭 해바라기 꽃밭 이것까지 구해돼 있네 어 뒤로 가면 이제 바로 또 엔델리온 성당이 있겠죠 백합 좋아하시나요? 오늘도 어 엔델리온 안에 들어가면 그 메이븐 사제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죠 메이븐 사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오 티르코닐 야 성당 안까지 이 초보 시절에 던바트이 시간대쯤 노을 지를 때쯤이면 이제 여기쯤에 그 오후 4 시까지 마감하러 왔거든요. 그 숙포어 받으러 이제어자 해지는 거 봅시다. 해가집니다 해가, 집니다. 해가 아, 다시 아침 됐네 아침되었습니다. <웃음> 자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닭 없네. 닭이 있으면 닭 그거 닭이 같치추라고 하는데 닭이 아직 안 보입니다. 음, 닭이랑 여우랑 이렇게 있으면 한 등. 일단 지금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 가면 될까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집은 뭐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로 지은 집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변 아, 테스트로 지은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말고 키보드가 말썽이네요. 멀멀티아 괜찮아요. 자 어디 어 깜짝이야. 나한테 덤벼싶면어 뭐야? 아 포켓몬님이었어? 아 아, 누군가 싶었네. 왜 오나 싶었네. 자, 어디 가야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은행부터 다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자, 은행 베빈이 있는 곳. 자, 은행이에요. 티르은행이요티르코의 은행. 자, 베빈이 있습니다. 아, 베빈이 여기서는 다크와프네요 자, 돈, 돈 이렇게 주는 거 있고요. 누구또 한전소, 방산교 환소 아하... 어... 베빈, 저 안쪽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베빈! 여기 옆에 하우징 게시판까지 완벽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보면은 네. 티르코네일의 모습 딱 이렇습니다. 티르코네일 딱 자, 스크린샷 스크린샷. 티르코네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티르코네일 모습 약간 마인 살짝 살짝씩 다르지만 에, 마인크래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서 있어지. 마인크래프트 버전 티르코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썸네일이 되게 많네, 할게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 가시면 여기 딜리스의 집이 있고요. 자 이쪽에 면 딜리스 힐러 집. 피시 왜 피시죠? 근데 이 피시 잠깐만. 뭡니까? 사실 포켓몬 힐러 집이. 아 포켓몬 센터. 자 딜리스랑 간호 수논니이랑 같이 있죠. 어 여기 안쪽에 아 여기 안쪽에 원래 방이 뚫려 있긴 한데. 에, 오늘은 일단 2층에서 침대에서 잘수 있는 걸로 오, 2층까지 똑같이 구경이 돼 있, 아, 깜짝이야. 똑같이 구경이 돼있고요 야, 이 들어갈 수 있는... 어, 뭐야 이거 또. 아, 아, 포켓몬 저거. 포켓몬스터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아, 좋습니다. 자, 힐러 센터도 있고. 부족 하면 뭐 알비단전 있겠죠? 트레보랑?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리고 저기에는 젠제님을 기다리고 있는 파쿠르네비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아 너무 힘든데. 자, 그다음에 모바일가랑 뭐 이제 또. 네, 티르코네일은 이게 다구요 아, 정말 고생 아, 많았습니다. 티르코네일을 만드는 얼마 걸렸어요? 아그 <웃음> 폭님이 대답 좀주시죠 해... <웃음> <웃음> 얼마 걸렸죠? 아딱 어, 봐도 이거... 포켓몬님이죠? 안돼 이거는 보스 보스 포켓몬인데요. 아 보스 포켓몬. 자이 여기 목축지 여기에 흰검이랑 빨간검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요. 어,